아이의 발매가 된 슬기님의 솔로 앨범에 음. 우리가 참여한 곡은 The Boy s e v r l 응 음, 비호님이 휘처링을 하셨고 어땠어 이곡쓸 때? 일단 나는 이 슬기님 음. 솔로 앨범을 처음 뭐 여러 곡을 다 받았잖아 우리가 다 음. 작곡할 때. 앨범 자체가 너무너무 멋있겠다라는 음. 맞아, 맞아. 기대를 하면서 되게 작업을 했었는데 음. 그 중에서 좀 유일무이한 찌엣곡이기도 음. 하고 조금 바이브가 달은 말랑말랑 어, 그런 매력이 있는 곡에서 조금 더 욕심이 나기도 했던 것 같아 나는 음. 음. 진짜 원래도 말을 많이 하지만 음. 이노래좀할 말이 많아 <웃음> <웃음> <맞아>. <웃음> <웃음> 어, 어떤 어떤 <웃음> 뭔가 그 작업 과정이나 음. 어, 음. 뭔가 어떤 어려웠던 점들도 아, 아, 아. 되게 긴감가했던 음. 것들도 있고 했어서 슬기님이 너무 음. 잘 살려준 것아 음. 짰게 이렇게 딱 삼일절로 끌려셨어요 그게 슬기님이 음. 이거 받기 전에도 음. 그냥 되게 유독 음, 음. 듀엣곡을 좀 많이 하셨죠. 듀엣곡을 했을 때 남자 싱어랑 좀 합이 좋은 아티스트라고 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곡 받고서 아이 어, 노래도 되게 매력적이고 그리고 그런 욕심이 좀 났던 것 같아요. 잘 살려서 됐으면 음. 좋겠다. 음. 그 듀엣곡이 원래 쓰기가 어떻게 보면 음. 조금 더 까다로운 음. 면도 있는 게 남자 입장과 여자 음. 입장이 또, 음. 잘... 음. 이게 또 코러스에서는 모여야죠. 뭐 <웃음> 같은 가사를 부르니까 음. 그거를 합치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웠던 곡이었거든요, 기억, 음. 기억에. 어, 그리고 워낙에 뛰고 그래가 자주 오지는 음. 않으니까 음. 다른 곡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도 수강생일 때한 음. 번씩 해보고, 의뢰 자체는 뛰고 조금 거의, 음. 거의 잘 오지 않지. 음. 음. 음. 음. 이 노래는 그 소속사에서 요청 하신 것도 럼좀 음. 일상적인 톤 음, 음. 그런 식으로 띠액곡은또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처럼 서로의 음. 마음이 느껴져야 되니까 일상적인 언어로 쓰되 그게 너무 뻔하지 않았으면? 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음. 이 노래는 음.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음. 너무 제목이 박혀있잖아 음. 남자 캡톤배베드이고 음. 여자 캡톤은 음. 새거걸이었는데 음. 이거를 사실 액면 그대로 이제 가사에 풀려면 음. 요즘 트렌드랑 너무 안 맞잖아 어. 나쁜 남자 아. 음,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여자 그것 때문에 이 음. 우리가 스토리텔링 할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배드보이가 여짧장에서 배드보이인 것 같지만 음. 찐 배드보이는 음. 많이 쓰여야 아. 됐단 음. 말이지 그래서 약간 우리가 잡은 컨셉은 그거였지 이제 그 약간 수신발신이 제대로 안 되는 <웃음> 좀 오류가 난 음. 듯한 그래서 이제 도입부 가사에 음. 뭐 연결이 끊기는 와이파이 같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벌집2 가사가 음. 원래 저희가 작업했던 음. 게 있었어요 음. 비오님이 멋지게 이제 피처링을 해주시면서 그 렉터하신 부분은 음. 비오님 가사로 갔는데 그 부분이 이제 벌스 원 벌스 2 이렇게 좀 되게 음, 음, 작지어졌어 음, 가사였었는데 음, 거기서는 약간 음, 조금 더 우리가 얘가 배드보이가 오해라는 음, 그런 내용이 음, 좀 있었었지 나쁜 음, 애가 아니고 사실 니 음, 앞에서 네 너무 좋아해서 음, 오히려 말을 못하는 것 뿐이야 약간 오히려 좀 음. 그런 좋아하는 사람 옆에선 좀 쩍딱거리게 되잖아요 음. 그런 내용이 있었던 음. 음. 좋아하는 그랬는데 음. 근데 또이 피처링 아티스트가 직접 음. 뭔가 직접 만나면서 하셨겠지? 음. <웃음> 그래가지고 좀 가사가 너무 좀 재밌게 나오기도 맞아, 해가지고 실제 그 나왔을 때부터 그 비욘세를 좋아하는 것같아있 <웃음> <나고 웃음> 그 음. 비욘세랑 우이야기 대결 회자가 많이 됐던 음.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좀어좀 어, 뭔가 우리가 작업한 거랑 완전 다른 방향으로 음. 작업을 되게 재밌었던 것, 음.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맞아. 그리고 맞아. 이게 좀 컨텐츠도 많이 어. 맞아 맞아. 뮤직비디오도 음. 음. 있는데 나름 또커플이은무섭데볼 아, 그러니까. 있고 응. 그리고 나는 또 생각이 나는 게 우리가 원래 이안을좀느리는 <웃음> <웃음> 편이에요 <표현을 웃음> 사실 웬만하면 조금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점점 늘어 이안을 어, 그러니까 <웃음> 뭔가 약간 아쉬워질 때 <웃음> 이렇게 이안을 어이구. 되게 드리는 편인데 사실 거의 <웃음> 내 기억에 그렇게 이안 드려도 이안으로 간 맞아, 적이 거의 맞아. 진짜 항상 99% 1안으로 갔는데 응. 이안이 이안인 이유가 있는데 <웃음> 맞아 맞아 근데 이경은 코러스가 응. 이안이 자택이 됐던 응, 어. 게좀 기억이 나 그 그러니까 이거, 그니까, 이거는 슬기님 곡 얘기는 아닌데, 그니까, 이안이 더러 되기도 음, 해서 이제, 음, 그니까, 음. 어, 이제는 조금 모호해, 이란, 이안, 음, 내 음. 판단이 틀렸나? 그리고 이안 되기도 하니까 더다는 거지. 맞아. <웃음> 맞아, 맞아, 맞아. 그게 이번에 슬기님이 솔로 앨범을 음, 처음, 어. 내신 건데 뭐 작업할 때도 앞부분에 말했던 것처럼 음. 되게 멋있는 앨범이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온 음, 앨범도 맞아, 마시, 맞아. 멋있었고 음. 그래서 아, 되게 레드벨벳의 멤버로서도 그리고아이리기 음. 유닛으로서도 음. 다른 모습을 봤는데 솔로로서의 모습도 너무 매력적이었던 맞아. 것 같아 요또 여태까지 없었던 음. 음. 색깔이었던 음. 음. 것 같아서 뭔가 언젠가 음. 그런 계획이 있을지 음. 모르겠지만 음. 실기님 단독 콘서트를 음. 한번 음. 보고 싶다 그치. 작가 입장에서도 그렇고 팬 입장에서도 그렇고 음. 그러려면 이번 앨범 말고도 계속 계속 앨범도 <웃음> 내주시고 그리고 콘서트 하고 그러면 되게 어,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것 음. 같아 요 음. 너무 멋진 아티스트.